뒤돌아봐봐 야 뒤돌아봐봐. 어, 앞으로 가봐. 그 앞으로 가봐. 됐어. 양쪽 문 닫아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저기도 닫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너가 볼때 어때? 아니, 아 대리. 희리야, 이뻐 너가? 아니 아주와 웃지마 <웃음> 왜? 귀여워서 웃어 웃지마 이렇게 맨날 응. 음. 머리 빗고 싶어? 아니, 맨날 웃고 음. 연가 음. 이렇게 말해 누가? 아줌마 이렇게 누가? 예은이가? 예은이가? 응, 예은이가. 아, 어리지 예은이 친구야? 어. 언니. 아니, 아니. 예연이. <웃음> 아니. 언니는 어, 친구. 어. 리지 친구야. 네? 너가 아는 언니가 아니야. <웃음> 응. 예연이. 아, 그래? 그러지 마. 그래? 하지 마. 이렇게. 너왜 괴롭혔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러지.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했는데? 예연이가 응, 음, 나한테 쪽 응. 옆에 앉지 말라고 하거든 왜? 앉고 싶은데 왜 옆에 앉지 말라고 그래? 음 응, 몰라 그럼 앞에 앉아 아 좋아서 그래 좋아서 그래? 응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는 테리가 싫대? 아니 근데 저도. 근데 왜 옆에 앉아 부끄러워서 그런가? 예언이가 아니 근데 예언이가 응. 음 김치 시누디를 좋아하거든 다기도 근데? 다이자도 좋아하고 음, 장태리도 좋아하겠지 먹고, 코인에 걸렸고 그 어? 코인에 코에나걸렸다아 그래? 엄마 딸기 하나만 먹어도 돼? 안돼 나, 네? 나 마음껏 먹 진짜? 마음껏 다 먹어도 돼? 진짜로? 응, 알았어 나다 돼. 엄마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음. 안녕. 언니가 다먹을텐데 아니야 다 먹어. 늦었어. 늦었어? 어. 이제 먹어. 응 고마워. 안한 먹어. 어차피 잘랐어 <웃음> 갖다 줄 거야. 그래. 아빠 조금만 기다려. 가득 뭐야? 우유? 맞아 아. 와. <웃음> <웃음> 어려운 거지? 아니, 나 지금 이러 <웃음> 어? 어? 따라 어. <웃음> 하는 거야? 응 어? 나도 언니가 잡아주네 먹고 엄지 척 <웃음> <웃음> 혼자 탈 용기가 났어 이제? 아! <웃음> 여러분들 지금 <봇> 아저씨 앞에 리 있니? 앞 그냥, 그냥 타, 타, 그냥 타. 거기서 그안 쓰고 타. 안 쓰고. 어 그냥 타. 어. 하지 말고 그냥 타. 어 그냥 어, 그러고 타. 그 그렇게 타. <봇> 아니 아니 괜찮. 어,